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던청년입니다 4월 21일 애플 신제품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기대했던 맥북 프로 14인치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M1 칩셋이 탑재된 신형 아이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형 아이맥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2020 맥북 프로 16인치와 새롭게 구매한 맥북 에어 M1 두가지 모델의 속도 비교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스펙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맥북 에어 M1이 한참 모자란 것처럼 보이는데요.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첫 번째는 잠자기 상태에서 화면을 넣었을 때 반응 속도를 체크해 봤습니다. 많은 리뷰어가 테스트했듯 역시 M1 칩셋이 탑재된 맥북이 빠릅니다. 두번째는 파이널컷과 프리미어 프로 렌더링 속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트룸 렌더링 속도를 비교해봤습니다. 처음 가져오기는 맥북 프로가 조금 빨랐는데요. 모든 수정을 마치고 내보내는 속도는 M1 칩셋이 탑재된 맥북이 빨랐습니다. 맥북 에어 M1이 스펙은 낮지만 전체적으로 빠릿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속도만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M1 칩셋이 탑재된 모델의 경우 파이널 컷 플러그인이나 템플릿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고 윈도우가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모델이 무엇인지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모델을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